이어서 어, 국민 영양 관리법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용을 봤습니다. 자, 국민 영양 관리법. 그다음 이번 시간에는 국민 영양 관리법에 나오는 영양사, 임상 영양사 내용이 국민 영양 관리법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영양사 면허증,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누구의 보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로, 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1항과 같,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면허합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자, 총책 1, 제1조 제2조 정의 꼭 우리가 읽어보고 기억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1조 목적 2법원 이 2법원 이 농산물, 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해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웃음> 이 법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시행령의 목적도 마찬가지. 자 이영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히 되고. 규칙도 마찬가지. 그냥 법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법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세부적인 더 세부적인 건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기록을 해 두었다. 자이 정의. 자이 정의. 자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 용어에 또쓴 다음과 같다. 농산물 농산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법에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이 정의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 이 법, 제3조, 제6호, 감옥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자,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 가지고 농산물은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 법이 있어요. 자, 그 법에 제3조와 제, 제3조, 제6호 감옥에 농산물을 정의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또 이게 법이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이 법에서 제3조 제1호 감옥에 따른 영업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그 다음, 농수산물이란 용어를 씁니다. 자 이거는 위에서... 1, 2에서 언급한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농산물, 수산물을 합해서, 다 포함해서 농수산물이라고 이렇게 법에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 원산지란 무엇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원산지 나중에 또 표시에 관한 뭐 법령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자, 이 원산지가 무슨 뜻이냐. 법에서 농,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 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자, 이게 원산지입니다. 그래. 농수산물이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 지역, 그 다음 유통이력이라는 용어가 법에서 무엇을 정의하냐 유통이력입니다 자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입 이후부터 소비자 판매 이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겠다 다음 식품접객업 이거는 무엇이냐 식품위생법에 정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그 다음 집단급식소란 뭐냐 이것도 식품위생법에 정의되어 있는 걸 말한다 그 다음 통신판매란 뭐냐 이건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자, 이 정의를 따르겠다 자 이때 통신판매라고 그러는 것은 같은 법 제2조 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다 포함시켜서 하겠다. 이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판매를 말한다. 이랬으니까 통신판매에 해당되는 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은 양이 많아지겠죠. 상세한 부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통신판매업에 대해서 대통령 령어로 정하는 판매가 뭐냐 이렇게 물어버리면 은 정말로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자큰 윤곽만 우리가 윤곽은 알고 가자. 그 다음 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떠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대외무역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그래서 자영통신판매범이꽤 많지요. 그 다음에 규칙에서 나오는 유통이력 범위. 자 유통이력 범위. 그 다음 법제 3조. 자이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자.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의 유통이력에 대하여 <웃음>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법이 다른 법에 적용되어 있더라도 이 법이 최고 우선권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데에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와 수입, 농산물, 수산물 할것 없이 자,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관리에 대해서 다른 법에 기록이 있더라도 이 법을 따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4조에는, 자, 농,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심의. 자, 이건 누가 수, 심의하냐 하면은, 자, 이 법에 따라 농산물, 수산물 및그 가공품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 김치류 및 축산물, 네,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 심의를 한다 자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위원회라는 데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심의한다 그 다음 자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제 5조에 자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여기 통신 판매 포함입니다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자, 원산지 표시해야 된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원산지 표시 쭉 나옵니다. 뭐, 농산물, 농산물 가공품, 농수산물 가공품. 그 다음, 제2호.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자,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첫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진흥법 소금산업진흥법이 있습니다. 제33조에 따른 표준 규격품 표시를 했을 때는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소금소금소금산업 쭉 나오죠. 그 다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 2 또는 수산식품산업법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 대외무역법 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했을 때 이럴 때는 표시가 미리 되어 있는 것은 원산지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식품적객업 나옵니다. 자, 식품적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 원산지, 쇠고기는 쇠고기 식육의 종류까지 포함해서 표시해야 된다. 자, 이 경우, 우리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자, 조건.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또는 수산식품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한 경우는 표시,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보며, 보며, 세고기 경우는 식육 용도를, 자, 쇠고기 경우는 식육 용도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자, 소고기, 쇠고기 식육 종류 표시해야 됩니다. 다른 쪽에서 뭐, 이 원, 뭐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걸 기록은 되어 있더라도 쇠고기 식육 종류 표시 안돼 있다 얘기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그 다음,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 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 방법과 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자, 이게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자,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정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자, 온산지 0의 시행령 표시, 온산지 표시 대상. 자, 무엇이 온산지 표시 대상이냐? 여기에 대해서 나열이 됐습니다. 자, 이 중에, 자, 온산지 표시, 자,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은 하기는 쉽지가 않는데 우선 자,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다만 물이나 식품 첨가물, 주정 및 당류, 당류를 주원료로 해서 가공한 당류 가공품도 포함하는데 배합 비율의 순위 배합 비율 순위와 표시 대상에서, 그러니까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 대상에서 자 이거는 제외하겠다. 다만.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물을 무엇 뭐 썼는지 뭐 식품 첨가물 뭘 썼는지 이거 비율이 얼마고 그 다음에 얼마 썼는지 양적으로는 얼마인거 이런 것들 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요건 제외하겠다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그 다음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 대상은 자가 사용된 원료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 배합 비율이 만약에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만 표시하면 된다. 나 사용된 원료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원료일 때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와 이순위까지 원료를 기록해라. 그 다음 다 가, 목, 나, 목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자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 3개를 기록을 해라 3개를 3위, 3순위까지 기록해라 그 다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및 절임류 자 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해서 자이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원료를 원료를 자 표시해라 자 김치류 중자 이게 계속 말썽을 좀 일으키고 이래서 지금 자 이렇게 김치류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요구를 합니다 자 내용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김치류 중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 2위까지 2위까지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을 표시를 해라. 그다음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에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 2위까지 원료와 소금을, 원료와 소금을 기록하라.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에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 2위까지 원료, 원료와 소금량은 얼마다 이거는 기록을 하라. 다만, 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하고 소금만 표시하면 된다. 그 다음 제1호에 따른 표시 대상 원료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정한 복합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자 복합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식품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다른 원료를 원료를 표시한다 자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지 그죠? 자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자 법제 5조 3항에서 대통령 령어로 정하는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 자, 이때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 자,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에, 자,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한 것을 포함해서 판매 제공하는 제공에는, 판매 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 제공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외 사항이 없습니다. 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 양고기, 뭐 염소, 한양 다 포함 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 배추김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 넙치 조피볼록,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명태에서 황태, 부구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하고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다 포함 자, 구조리하여 그 판매 제공하기 위해서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다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7. 농,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6항에 따른 표시 대상이 아닌 표시 대상이 아닌 농산물과 그 밖의 가공품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표시 대상이 아닌 것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표시할 수 해도 좋다 이때는 법제 5조 사항에 따른 표시 기준과 표시 방법을 준수해서 표시해라 그 다음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영재 4조에 대통령 령어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그 다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휴게음식점 영업, 뭐 일반음식점 영업, 그다음 위탁급식 영업하는 영업소와 같은 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하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이 다 원산지 표시를 네. 해야 되는 표시 해야 될 주체다 이 말입니다. 자, 원산지 표시 기준은 원산지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자, 원산지 표시 방법 원자 이렇게 하라. 자, 영과 규칙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표시 방법은 뒤쪽에서 나옵니다. 봅시다. 그다음 법제6조에 거짓 표시하면 안 된다. 자, 거짓 표시를 하면 안 된다. 이건 당연한, 당연한 얘기지, ]군요. 그죠? 그럼, 거짓 표시하면 안된다 그랬는데,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떤 벌칙이 가해질까? 자, 거짓 표시 금지 제1항. 자,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했서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1, 2, 3입니다. 음, 당연한 얘기입니다. 원산지 표시, 표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그다음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거짓만이 아니고 거짓 거짓인데 뭔가 교묘하게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했어도 거짓으로 표시했다라고 처벌하겠다. 그 얘기. 그다음 이.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경우, 행위. 이런 경우, 자주, 자주 매스컴에 나오죠. 그 다음,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행위. 다 원산지 표식 위반이다. 그 다음, 자 제2항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리, 판매, 가공품, 조리, 판매, 제공 원산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위와 똑같아요. 자, 이 경우에 조리, 판매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 1항, 2항. 그 다음, 3항은 뭐 이렇게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뭐 등등, 뭐 방송에서도 방송법에도 보면 제 구조조의 오향에 따른 승인을 받고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는 해당 방송 채널 중에 물건 판매 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거짓 표시해가지고 방송에, 방송 앱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방송업자는, 방송업자가 직접 그 어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서 방치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과징금 또 나오고 벌칙입니다. 그죠? 과징금 부과 증수 원산지 표시 조사 원산지 표시 조사 그 다음 원산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영에서 시행령 6조 2항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8조 영수증 등 비치 법제 5조 사망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이나 거래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빛이 보관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어떤 영성이나 거래명세서를 받아 가지고 6개월간 빛이 보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원산지 표시에 대해 가지고 위반했다. 자, 위반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이냐. 자, 이 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처분 내용. 처분 내용.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 원산지 표시 위반했을 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자, 교육 이수 명령 이행 기간은 교육 이수 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로 교육 받아야 한다. 그럼 교육 내용은 무엇이고 시간은 몇 시간 받아야 될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되어 나옵니다. 자, 교육 시간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에, 여기에, 원산지, 자 법제 구조 2항, 구조의 제 1항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교육. 자 이걸 원산지 교육이라고 하자. 교육은 이런, 이런 내용.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그 다음,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자 처벌에 대한 사항. 원산지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시간 이상 자 여러분 교육시간이 꽤 자주 나와요 우리가 식품위생법에서도 그 다음 영양사 관련해서 보수교육 여기도 교육시간 그 다음에 단체급식 뭐 이런 업체에서 위생교육시간 자, 이런 것들 교육시간 지금 한꺼번에 여러분 자기 것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 교육시간이 자주 시험 문제에 등장합니다. 자그 다음 10조, 제10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통 이력 관리, 농수산물 등의 사후 관리, 자, 이렇게 하라. 그리고 어찌되었든지, 자, 식품이 처음, 그 원산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통 과정, 뭐, 제조, 가공, 이, 거쳐서 유통 과정,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에게 가서 소비될 때까지 식품으로 인해서 어떤 위해 요인이 발생된다.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 그 원인 파악을 빨리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 유통 이력 관리, 이거 좀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계속 법이 바뀌고 바뀝니다. 그때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뭔가 포상금 지급 법에서 제도가 있어요. 자, 포상금 직업 제12자 한번 봅시다. 자, 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관세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5조, 제6조를 위반한 자, 지금 얘기했던거뭐 지금 원산지 표시부터 해서 쭉 이거 위반한 자를 주무 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하여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상금. 포상금, 얼마까지 포상금이 있느냐. <웃음> 0에서, 자, 시행령 제8조 포상금. 법제 12조 1항에 따른 보상금은 1천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천만 원 이내. 자, 그 다음, 제 2항에 보면은 앞에서 신고 또는 고발이 된는 사항을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법제 12조 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 행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뭐 아니면 신고 고발을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같은 사람이 신고 고발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자 이때 포상금을 지급할까 안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아니, 한다. 자, 그 다음. 자, 벌칙. 자, 벌칙 봅시다. 제14조 제6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자. 자, 6조 1항, 2항이 뭐였습니까? 원산지 표시 거짓으로. 인해. 이때 벌칙이 뭐다?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징역 플러스 벌금 같이 병과 둘다줄수 있다 자,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매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기억 좀 합시다.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병과할 수 있다. 그다음 제2항 자, 1항의 죄로, 죄를 이제 받았어요. 받고 나서 또다시 어떤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6조 1항 또는 2항. 다시 말해서, 원산지 표시 위반, 금지, 원산지 표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 똑같은 범죄를 5년 이내에 또 저질렀다. 이 말이잖아. 자,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가중 처벌을 하겠지, 당연히. 어떻게? 자,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자는 이제 앞쪽에 7년 이하 징역, 7년 이하 징역입니다. 1억 원 이하 벌금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때는 이제 가중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엄청나죠?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자, 이것 좀 기억을 합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둘다 처벌할 수 있다. 굉장하죠. 그다음 구조 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자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구조 1항이 뭡니까? 구조 1항. 돌아가서 구조 1항 고저이랑. 실조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 위반 구조 자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에서 연산지 표시 등 위반에 대한 처분 등 9조 1항, 영승비치 8조, 농수산 장관은 6조 1항에 대한 각골 처분할 수 있다. 다만 5조 3항에 대한 위반, 표시 이행 변경 삭제 등을, 그러니까 표시 이행 변경 삭제 등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안 했다. 그 다음, 위반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판매 등 거래 행위를 금지시켰는데 하지 않았다. 자, 이 내용이네요. 그 다음, 벌칙. 그 다음, 양벌 규정은 항상 나옵니다. 양벌 규정. 다시 말해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대리인, 사용인 그밖에 종업원이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실무 담당자만 처벌받으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행위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가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면은 처벌은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과태료 과태료 부과 내용. 자, 과태료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자, 이 부분이 이제, 어 시행, 과태료 부과 기준, 뭐, 일반 기준, 그 다음, 이와 같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뭐, 4차 위반까지, 이 금액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소고기,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자, 1차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차 위반, 300만원. 쇠고기 식육 종류만 표시하지 않았다.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00만원. 뭐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뭐 등등 이 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는 경우 이 과태료 지금 처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금액을 기억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만약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면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과태료 부과 1차, 2차, 3차 위반 매출액에 따른 연간 매출액에 따른 부과 금액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건 그때 그때 자꾸 이게 바뀌어요 바뀔 수가 있으니까 기억은 어려우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부분까지 과연 기억하고 암기하고 있느냐? 어? 이걸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않을 것 같으니까, 자 보시고 그다음 우리가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 방법 이 별표 사 나와 있는 자, 자 이건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자 공통 방법 여기 보시면은 자 예시. 자,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살만 사용합니다. 그렇네. 다시 말해서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하라. 다만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다만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괄 표시할 수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업소에는 국내산 살만 사용합니다. 국내산 살,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아니면 국내산 한우 고기만 사용합니다. 국내산 넙치만 사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얘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원산지 표시 대상별 표시 방법이 자이 부분이 여러분들 문제에 가끔 나온,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축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은, 자, 이렇게. 축산물 원산지는, 축산물 원산지는 국내산 혹은 국산, 이렇게 표기. 그 다음에,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합니다. 자,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하고, 표시를 해라. 자, 그래서 쇠고기의 경우 어떻게 표시하면 되느냐. 자, 이겁니다. 국내산 혹은 국산인 경우는 국산 혹은 국내산으로 표시해라. 그 다음 식육종류는 한우, 젖소, 육으로 구분해서 표시해라. 한우, 젖소, 육우지. 뭐 이상하게 다른 용어 쓰면 안 된다. 다만, 자, 요 단서조항 보세요. 다만, 이제 소도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했어요. 그리고 나서 도축을 했다. 그럼 이때는 국내산 혹은 국산으로 유통했을 때 표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국산입니다. 국산 혹은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관로 안에, 관로 안에, 뭐를, 식육 종류 및 출생 국가명을 함께 표시해라. 자, 예시 봅시다. 자, 소갈비, 관로 열고, 쇠고기, 국내산, 한우, 국내산이니까, 당연히, 뭐, 외국에서 수입했는 거 아니니까, 국내산이니까, 그냥, 한우. 그 다음, 등심, 같으면, 은 뭐, 쇠고기, 국내산, 유국. 그 다음, 국내산, 유국. 그 다음, 자, 소갈비. 자, 이 예를 한번 보세요. 자, 국내산인데, 유군데, 관로 열고, 출생국, 호주. 나와있죠. 이거는 어떤 경우다? 호주에서, 소를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사육했다 이 말입니다. 사육했지만 은 출생국을 기록해라 을이 말입니다. 그 다음 외국산 경우에는 예시 소갈비 쇠고기 미국산 이렇게 표시해라. 그 다음,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마찬가지. 자, 만약에 수입해서, 자,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유통할 경우, 국내산 표기는 하되 출생국을 관로 속에 넣어라. 그럼 이제 보면, 자, 소고기 6개월 이상 사육, 닭, 오리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 기억 좀 하십시오. 그 다음, 쌀. 쌀, 찹쌀, 현미, 찐쌀 다 포함. 자, 그 가공품,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해라. 자, 국내산, 외국산으로 구분해라 그래서 국내산의 경우는 밥 관로열고 쌀 국내산 누룽지 관로열고 쌀 국내산 아니면 외국산 경우에는 밥 관로열고 쌀 미국산 죽 관로열고 쌀 중국산 이렇게 표기해라 그 다음 배추김치 배추김치,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냥 배추김치 이렇게 표시해라. 그 옆에 관로로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 자, 절인 배추 포함해서 원산지를 표시해라. 자, 이 경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 경우에는 고춧가루 원산지도 함께 표시해라. 자, 예. 배추김치, 관로 열고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배추김치, 관로 열고, 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그 다음,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 경우에는 그냥 배추김치, 관로 열고, 배추, 국내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뭐, 콩 경우도 있고, 나머지, 넙치, 저피볼락, 뭐, 당, 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했다면 그 원산지 표시를 해라. 자, 원산지 표시. 이 부분 한번 읽어, 꼭 읽어보세요. 자, 원산지 표시 혼동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원산지 표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